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허르시리라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 하리로다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거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의를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산당은 파, 어, 폐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주하였거늘 우리가 기브아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내가 원하는 때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길을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해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의를 심고 궁유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와를 찾을 때니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이마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받가라, 죄를 거두고 거진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만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배 아. 배를 회파 한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 하리로다 아멘. 네, 이제 지금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날인데 아무튼 <웃음> 하나님 말씀으로 잘 노회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았던 말씀이니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웃음> 네, 우선, 겉면의 말씀을 목사님의 지도 아래 하게 되었는데요. 이 강단을 흔쾌히 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까지 여러분들은 능숙하고 숙련되어 있고 또 깊이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경고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다소 거칠고 투박하고 서투른 설교를 연습공의 설교를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비가 저는 많이 필요합니다. 어, 오늘 설교에 앞서서 호세아 10장을 보게 될 건데 호세아 전체적인 맥락을 조금 설명드리고 호세아 10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이 호세아는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네. 비밀인데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이 14장을 조금 더 나누면 그 3장과 3장 이렇게 앞뒤로 나눌 수 있고 중간에 8장을 둘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4장이 되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호세와 선지자와 이 고멜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를 보면 이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야곱 그리고 광야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그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되짚어 보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14장에 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 지혜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겠느냐 누가 이 지혜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으로 마치는데요 그 중에 이 8장이 4장부터 어, 11장입니다 이 4장부터 11장은 이 북이스라엘의 죄의 여러가지 이모저모를 각그 분야별로 비유적인 말씀도 섞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죄들을 탄, 탄회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10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어,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서 분열 왕국이 된 후에 이 북이스라엘을 주된 무대로 호세아 선지자가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은 호세아서 10장을 어, 세 단락으로 나눠서 함께 볼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가지의 주제를 어, 말씀드리고 이한 가지 주제로 가지고 어, 세 단락으로 나눠서 전체를 조망한 후에 마지막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그한 주제로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다시 그 부분을 어, 조금 더 심도 있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전체를 조망해가면서 조금씩 더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눠보고요. 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한 주제는 다스림입니다. 다스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호세아서 10장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호세아서 그 10장의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가스림을 거부하는 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입만 무성한 게 아니라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열려있는 포도나무입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어, 그 재단을 주상을 이라고 하니까 단수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재단들을 많게 하며 주상들을 아름답게 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가 쓰이는 그 소비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재단들이고 주상 이 돌기둥인데요. 이 돌기둥들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 쓰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성전 건축 그 열왕기상 아 네, 7장과 8장에 성전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나오죠.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제단은 여호와의 단이라고 하는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성소 앞에 그 보아스와 야김이라고 하는 두 쌍으로 이루어진 기둥 하나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거 다른 것 하나 만들고 다른 것 하나 만든 게 아니라 유사한 것들을 많이 만든 겁니다 이 여러 가지의 재단들과 많은 부상들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 만든 이유가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2절을 보시면요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재단들과 동, 돌기등두를 만든 이유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하니까 이 한쪽과 한쪽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말을 조금 더 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갈라진 마음들이라는 말입니다. 미끄러운 마음이고 아주 흩어져 있는 마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여호와를 섬기느냐 혹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 하는 문제니까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재단과 기둥들을 쳐부수시고 무너뜨리시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 수많은 예배와 종교 예식이 행해졌을 그곳을 하나님께서 부수어서 없애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만 말하면 마치 어떤 다른 이교적인 종교 형식만을 탄해하는 것으로처럼 여기실 수가 있는데 제 절친 중에 한 명이 이 우상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상은 그 당대에 성공하는 기본 상식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성공하기 위한 기본 상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따라가는 게곧 우상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사람들이 막 불상 세워놓고 어떤 상을 세워놓고서는 어, 거기다 절하고 있는 그런 예배 형식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오늘 당대에 통하고 있는 통용되는 그 성공하는 기본 상식을 따르고 있다면 그게 곧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말입니다. 계속해서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3절에는 이유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어져 가는데 지금 번역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만들고 있냐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하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 없다. 왕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이게 뭐 그렇게 틀린 말인가 싶지 않습니까? 아, 우리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왕이 없어 왕이 있어도 우리가 뭐 할지 모르겠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조금 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내 잘못을 인식했을 뿐입니다 여기에는 회개의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조금 더 계속해서 살펴보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세번 반복되는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어떤 말이냐면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여호와를 왕으로 모실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왕이 있어도 왕 노릇 못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왕이 있다 한들 우리를 위한 일을 할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여우와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지만 아까 위에서 봤듯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이 수없이 갈려서 자기 자신들의 제각각의 재단들과 제각각의 우상들을 만들고 아름답게 꾸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각자 각자가 나를 위한 왕이 없다. 나를 위한 왕을 원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왕이 아니시라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여기서 이 나를 위하는 이스라엘이 만들어내는 사회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절인데요. 저희가 헛된 말을 냅니다. 계속해서 입만 나불나불되면서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이 신중한 사람들은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바람직한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 말연인데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은 언제나, 언제나 항상 커집니다. 이 야고보 사도도 그 얘기를 3장에서 야고보서 3장에서 했는데요. 그 말을 온전히 할수 있는 사람이면 능히 온 몸을 온 몸에 굴레를 씌울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말이라는 것은 말로 그치지 않습니다. 점점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게 죄인이 말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말을 내고요 그 다음에는 거짓 맹세를 합니다 거짓 맹세를 한 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젠 헛된 언약도 세웁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약속, 거짓 맹세가 당연히 거짓으로 밝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거짓이 발, 밝혀졌을 때 이 거짓말이 그 거짓말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과 거짓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일어날 수 일, 일어나야지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밭이랑이 그 어떤 거냐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밭이랑은 그 고라 이 흙을 두둑하게 쌓아 올려 가지고 쭉 앞에까지 쭉그 쌓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한칸한칸띄어서 하는데 그한칸뛴그 그 장소가 밭 고랑이 되고요. 이 위에가 밭 이랑이 되는데 그밭 이랑에는 작물들을 씹습니다. 뭐 먹을 것들을 사람에게 그 생명을 부여하는 먹을 것들을 씹는데 여기 나오는 것들을 보면 독초라고 말합니다. 독한 인진을 이 독초인데요. 사람한테 이 먹을 것을 주어서 생명을 주어야 할이밭 이랑에서 사람을 죽이는 독초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재판이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다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재판은 왕의 일입니다. 재판은 이 솔로몬 왕의 아주 현명한 그 재판을 잘 기억하실 텐데요. 솔로몬 왕도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재판을 잘 해야겠으니까 그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재판은 여우와의 일이고 또한 그 여우와의 그 직분을 받은 왕의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3절에서 누아라고 했죠? 왕이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판은 있습니다 재판이 독한 인진 같다 라고 말했으면 재판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재판이 있으니까 거기에 어 가치평가를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이 여전히 있습니다. 왕이 없다고 하지만 재판은 여전히 있습니다. 재판 자체 사라지지 않았고요. 사라지지 않은 그 재판 여전히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그들이 우리를 위한 왕이 없다 하는 그 상태에서 나옵니다. 스스로 왕로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사사기를 잘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사사기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했다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했다 하는 거,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아이 시대가 그 다를 바가 없다. 왕이 있는데도 왕이 없는 노릇하고 있거든요. 그 다를 바가 없다는 거 생각해 볼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 텐데요. 두 번째 단락은 5오절부터 식절입니다. 여기서는 송아지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이란 제목으로 어, 보겠습니다. 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왕이 없다고 말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송아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했으면 참으로 좋았겠지만 슬프게도 아닙니다. 여기 사마리아 거민 그리고 벳아웬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는 설명을 하나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 벳아웬은 베델을 의미합니다. 베델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벳아웬은 무슨 뜻이냐면 이 죄악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마리아 거민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베델을 도무지 베델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도무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못해서 지금 사마리아 거민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이런 이렇게, 따로 다르게 부르시는 장면이 호세아서 내용에서 자주 나오는데요. 오늘 10장만 해도 어, 여러,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베델을 벳 아웬이라고 고 어, 계속해서 부르시고 있는데 이 오늘날로 예를 쉽게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자기 자신들은 분명히 베데리라고 불렀을 것이고 자기 자신들은 자신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히 불렀을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도무지 그렇게 부르시기가 힘든 겁니다 오늘날 예로 들면 내가 개혁교회의 신자다 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닌데 너 그냥 개 모임에 출석하는 어떤 한 사람인데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개혁 회원이다라고 해도 아닌데 너는 그냥 혁명 당원인데라고 부르시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부르든지 상관 없이 하나님의 지금 평가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거주민들이 송아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 사마리아 거민들이 그런 송아지를 위해서 슬퍼합니다 여기 송아지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조금 그 언어에 맞게끔 조금 더 고쳐보면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 제사장들은 그를 위하여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편에서는 슬픔이, 한편에서는 기쁨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영광이 떠나갔기 때문에 슬퍼하고 기뻐한다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했을 건데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금송아지 영광을 말합니다. 베델의 여로보암이 어, 만든 그 금송아지 신상 있지 않습니까? 그 금송아지 신상의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 아닙니다. 이 여우와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두려워하던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 영광입니다. 이 영광이 사마리아 백성들과 멀어졌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아수르로 옮겨졌습니다. 이 아수르의 집주인인 야렙 왕에게 예물로 드려진 겁니다. 그토록 신뢰하고 믿던 그들의 금송아지 하나님이 아수르로 그 영광이 아수르로 보내어진 것입니다. 이이 이 금송아지 하나님 제가 금송아지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금송아지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렸을 어, 불렸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이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무엇라고 말하냐면. 이그 예루살렘에 이제 가지 못하게 다른 백성들이 가지 못하게 하려고 만들고서 뭐라고 하냐면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애국 땅에서 올라오게 한 너희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서는 이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북이스라엘의 죄를 한 가지로 요약하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그 벗어난 적이 없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여로보암의 죄가 결국에는 최초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하나님으로 불려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렸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하고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전히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게 뭔데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을 알고는 있어요. 금송아지를 향한 것이지만 여전히 여우와 하나님이란 성우를 그 금송아지에게 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광으로도 여깁니다. 여우와 하나님을 이 아수르에게로 조공 보내면서도 그래서 슬퍼도 합니다. 그리고 그 조공이 가져올 그 기대를 하면서 기뻐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 여기서 그들이 처음부터 내가 아, 혼합주의가 되어야겠다 해서 작정하고서 혼합주의가 된 것이 아닌, 아닌 것이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혼합주의라고 말하지 않아도 순전하다고 내세워도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해도 하나님의 것 아닌 것을 조금이라도 섞으면 그게 혼합주의 되는 겁니다. 여기 여호와 하나님, 그 백성, 그 영광, 제사, 제사장, 슬픔, 기쁨 이런 것들 있었다는 것을 어, 한번 보십시오. 여우와 하나님을 말하고 그분의 백성이라 자처하기도 하고 그분의 영광이라고 말도 하면서 제사도 매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제사장도 있고 영광이 떠나간 것을 보고 슬퍼도 하고 기뻐도 합니다. 똑같이 말하면 하나님도 알고 있고 자신을 신자라고도 하고 또 그것이 영광이 있다 이 예배가 참 영광인 예배다 라고 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거기에 직분자도 있고 심지어 슬픔이라는 기쁨이라는 종교 감정까지도 붙어 있습니다 이 형식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감정도 없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6절로 넘어갈 텐데요. 아무래도 이 사마리아 보주민들이이 금송아지 하나님을 아수르로 예물 보낸 것 같습니다. 조공을 보낸 거죠. 아수르의 하나님을 보내면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호세아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주제거든요. 아수르와 애국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거. 근데 지금 그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좀 팔아넘기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은 야라병에게 드리는데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게이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기는 그냥 쭉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는 사실 게이 때문에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게이라는 말은 꽤 혹은 계획이라는 것인데 자기들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안해낸 계획이 물거품이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7절에 나오죠.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사마리아 거주민들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 사마리아 왕 누구겠습니까? 네, 송아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데레 송아지 자신들이 섬기던 왕. 이 사마리아 왕이 물 위에 떠오르는 물거품처럼 망해버리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눈물을 머금고 송아지신을 예물로 보낼 것만 돌아오는 것은 왕의 패배입니다. 사마리아 거주민들이 섬기던 사마리아 왕의 멸망인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움도 호소하고 복을 기원하던 이 예배 장소인 산당들은 이제 전부 파괴될 것입니다. 8절이죠.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산당은 폐괴되어 라고 말씀되어 있죠. 그리고 이어서 가시와 찔레가 그단 위에 날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그 재단에는 가시와 찔레가 올라갈 것입니다. 가시와 찔레는 저주의 전형적인 표현이죠. 뭐 가시와 엉건키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저주의 전형적인 표현인데 그들의 축복과 풍요에 그 상징이었던 것이 저주와 빈핍의 온상이 되는 것입니다. 재단에서 제사를 올리지,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가시와 찔레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성한 열매의 결과물들이 전부 부서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 말씀을 들었듯이 자신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것으로 곧 멸망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이후에 이들이 말하는 팔, 것을 한번 보십시오. 8절 그 나머지 절인데요. 그때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할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무너지라 하리라. 결국에 이스라엘이 이 수치를 못 이겨서 하는 말이 뭐냐면 동, 산과 동산에게 우리를 가리워라 우리 위에 무너져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겁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을 정도로 상실감과 허탈감이 큰 것입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잘될 거라고 생각한 모든 꾀가 전부 좌절되자 결국 마지막 도피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의 이 말의 밑바닥에 수치가 가려지고 덮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어떤 감정이 지금 숨어들어가 있는지 왜이 우리를 산더로 우리를 가리우라 작은 산더로 우리를 무너지라 하는 이, 말, 이 말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치를 가리고자 우 하는데 여전히 의존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산을 의지하고 있고 동산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존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모면하기, 모면되기를 원하고 있지 이 진정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산보고 산사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아 내가 죽고 싶어서 그런데 산사태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 산야 좀 산사태 좀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됩니까? 안되죠. 마찬가지로 그들이 죽고 싶다고 말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착각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의 그 모든 계획이 좌절되고 모든 것들 그 모든 절망 가운데 떨어졌을 때아 이제 와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절인데요 이스라엘아 내가 기부아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사실 너네들이 죽었으면 이미 죽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기부아시대 때부터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기부화 시대는 사사기 시대를 어,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사사기 시대 때 어, 사사기 아마 19장부터 21장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어, 될 겁니다. 그 시대에 어, 그 베냐민 집화 600명 밖에 안 남을 정도로 극심한 전투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집화 600명이나 남았었습니다. 원래는 전부 전멸하게 됐는데 600명이나 남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기부하의 치열한 전쟁을 모면했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 기부하 시대가 사사기 시대인지 정확히 언제인지 몰라도 여러분이 이 어투만 보더라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투만 보더라도 어, 너희들 본죄가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너네들 전쟁 그 모면하게 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그냥 알수 있습니다. 이거 더욱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범죄하였는지 모른다 기부하시대 때부터 너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 기부시, 기부하시대에 너희 멋대로 살면서 형제들은 돕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범죄했어도 아주 망하지 않았다 죽는 것도 너네들 멋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0절에 내가 원하는 때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평화도, 죽음도, 생명도 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이, 다른 건 몰라도 자기가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거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고 싶다고, 살려있는, 살고 싶다고 자기가 살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왕로로 탈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여기 징계하신다는 말은 이 책망하고 때린다는 말 아주 어 뼈아픈 말도 그 안에 있지만 더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훈육한다는 의미입니다. 어저 같으면 이거 아이 정도면 그냥 무조건 멸망시켜야지 하고 멸망이라고 표현할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 내가 너를 내가 원하는 때에 너희를 징계하겠다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망하고 때리는 이유가 훈련하고 교육해서 더 나은 길로 지도하기 위함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살려서 바르게 가려고 하는 것이지 죽여서 없애버리는 것이 이 징계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이 송아지를 하나님 취급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멋대로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은 타작하기를 사랑하는 길들여진 암소라고 말하십니다 11절 개혁한 걸로 보면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복실밟기를 좋아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여기에 암소라는 말이 5절에 베다웬의 송아지 할 때의 송아지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베다웬의 송아지를 자기 입맛대로 이용해 먹는 이 에브라임을 송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타작하기를 사랑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타작하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곡식을 밟으면서 먹고 배부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25장 4절 보시면 타작하는 소의 입에 입막에 하지 말라고 한것 다들 기억하시죠? 그거 먹게 하기 위함입니다. 너네들 너무, 너무 이그 강팍하게 너무 학대하지 말고 먹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 여기 그것, 그거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먹기를 이 사랑하는 이 송아지의 목에 이제 하나님께서 멍에를 메우십니다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이 추수한 것을 밟아서 먹고 즐길 때가 아니라 이제는 일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멍에를 벗기우시는 분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를 멍에를 씌우시는 겁니다 자유롭고 기분 좋게 곡식을 밟아서 배불리 먹는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이 자기 멋대로 하지 못하고 멍에를 메운 주인의 말을 듣고 그의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유다는 밭을 갈아 엎고그 땅의 흙덩이를 야곱이 잘게 부숩니다. 이 유다와 이스라엘, 이 전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이고 하나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들을 때이며 한 멍해를 지고 일할 때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송아지에게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12절인데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의를 심고 금휼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귀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걸 그 원문 순서대로 조금 더 얘기하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어라, 극휼을 거두어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은 곧여호와를 찾을 때다. 라는 말입니다. 이제 송아지 주인의 명령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의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휼, 이이내를 거두는 것입니다. 놀고 있는 땅, 이 묵은 땅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먹을 때 아닙니다. 거짓과 무자비함이 넘치는 땅에 공의와 인의 긍휼이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아직 일터가 많이 있습니다. 할 일이 막중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찾는 시간입니다. 여호와 찾는다고 할때 대부분 생각하면 그냥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고 아여호와께 기도하고 하는 걸여호와 찾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를 위하여 의의 비를 내리게 해주실 때까지 여호와를 찾으라 하십니다. 그때까지 일하라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심었으면 거두는 거고 거두었으면 거둔 열매를 먹는 것이 순서일 텐데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거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의의를 심어야 합니다. 거짓과 속임이 없는 정직한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금휴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이 금휴를 거두어도 만족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 놀고 있는 땅, 거짓말과 이 사람을 죽이는 비판과 속이는 영광과 수치로 몰든 오염된 땅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 독한 인진이 인진같은 재판이 계속해서 넘치고 있는 땅이 여전히 많다 하는 겁니다. 속을 뒤집어 갈아엎고 안에 있는 바위들과 독초 씨앗들을 제거해야 할 것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정직을 심고 사랑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것은 우리의 영광이 아닌가? 아, 우리에게 지금도 맛있는 것 주고 풍요롭고 은혜가 아닌가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 허무한 생각들이 우리 각자에게 아직 남아있을 수 있는데 그럴 생각을 할 때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때 나의 시간을 너가 규정짓지 마라.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지 마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와서 의를 비처럼 너희 위에 내려주는 그때까지 이 약속을 믿고 형제를 위해 의와 긍휼을 거두고 나만 찾아라. 너희 형제를 죽이는 거짓말과 정치적 야합과 속이는 영광을 버려라 하시는 겁니다. 이 기회에 말씀에도 불구하고 13절 보시면 어떻게 되니까 이 명령과 무관하게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합니다. 악을 밭갈았습니다. 죄를 거두었습니다. 거짓 열매를 먹었습니다. 지금 밭도 갈고 수수도 하고 이렇게 맛있는 열매도 맺혔는데 아 무슨 여호와의 때를 찾냐. 하나님의 주신 은혜나 즐기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공하는 기본 그 상식을 따라서 성공해놓고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즐기는, 즐기자 도대체 뭐가 지금 여호와의 때냐 얼마나 행복하냐 얼마나 풍요하냐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악을 박갈고 있다. 죄를 거둔다. 거둔 열매를 먹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이 악을 박갈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다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너가 너의 길과 너의 용사의 만음을 의뢰하였음이라 하십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혀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입으로 부르면서도 나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자아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길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집하고 있는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많은 용사를 신뢰했습니다 이 자신과 그 자신의 안전을 도모해줄 세력을 형성하고서 그것을 의지한 것입니다. 일당백의 용사가 아니라 천명, 만명의 용사를 원하고 의지한 것입니다. 이 용사라는 말에다가 다른 거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재물을 넣어도 좋고요. 지식을 넣어도 좋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자면 소유의 전부인 동전 두 개를 내는 과부보다 소유의 일부분인 돈다발을 내는 부자를 좋아한 것입니다. 성신을 의지하면서 고뇌하면서 사는 신실한 신자 한명보다 많은 지식을 자랑하는 대학자 여럿을 믿음직스럽게 보는 것입니다. 과부와 고와 무식자와 함께 변변치 못하게 사는 것보다 부자와 유식자와 어울리면서 번듯하게 노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 겁니다. 그 무엇이 되었든지 자신의 기준으로 스스로 가치평가 내리고서 더 나아 보이는 것, 더 영광스럽게 보이는 것, 더 의지할 만하게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어, 쫓아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경우입니다. 입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또 말하고 하나님을 보다 더 사랑하자고 말하고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멋들어지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래도 이것이 더 낫고 그래도 저것이 더 낫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동전보다는 돈다발이 그래도 한명보다는 여러명이 그래도 무식한 것보단 똑똑한 것이 더 낫지 하면서 우열을 나누며 가치평가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 기준에 맞춰서 형제들을 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악이고 죄이며 거짓 열매를 먹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부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병자들에게 다가가신 그리스도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무지 다가가실 수 없는 그분께서 흔쾌히 다가가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믿은 이 신자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지가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믿은 이, 이 사람도 신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었으니까요. 이 14절부터 15절을 볼 텐데요. 그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난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요란함이 일어납니다. 이 소동이 있습니다. 이 내부분열입니다. 어디 바깥에서 큰 세력이 와서 쿵 하고 부딪혀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백성 안에서 스스로 소란과 요동이 일어납니다. 이 대적은 그렇다면 벌어진 틈을 놓치지 않고 비집고 들어와 버릴 것입니다. 근데 이 틈새를 어디에서만 드느냐 하면 내부에서 만듭니다. 이 시끄러움은 백성들 사이에서 생겨났다가 사그라들고 말지 않습니다. 산성들이 다 부서, 무너져버리고 아주 크게 파괴되어 버릴 것입니다.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대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냐면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합니다. 이 살만이 누구인지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살만이라는 사람이 베다, 살만과 베다벨이 하나는 사람 이름이고 하나는 지역 이름이다. 이 정도만 아셔도 상관없습니다. 살만이라는 사람이 이 베다벨이라는 지역을 부수고 파괴했을 때처럼 아주 혹독하게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혹독함이라는 것 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여기 보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다. 굉장한 혹독함입니다. 이 함께 부서졌다라는 표현은 돌에 매어쳐서 그그 부서뜨리는 것을 예,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끔찍한 전쟁이 그때, 이때 있을 것이다. 그 역사의 반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끔찍한 일이 그, 그저 내부의 문제에서 생긴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15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배대리 이같이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벳아웬을 도무지 벳엘이라고 부르실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여우와 하나님께서 여기서 처음으로 벳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주인이신 여우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침이 오기 전 새벽에 황급히 안개처럼 멸망할 것입니다. 베다웨는 송아지가 집주인이었으나 이 베델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집주인이십니다. 죄악의 집, 이 사마리아의 왕, 이스라엘의 왕을 파괴하시는 장본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징계하신다고 하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께서는 아침이 오기 전 새벽에 모든 죄와 속임과 거짓을 진멸하실 것입니다 왕이 없습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로써 1절부터 15절까지 전부를 봤는데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왕이라는 주제, 이 다스림이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단락을 구분했을 때처럼 보셨을 때 아시는 것처럼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아지로, 하고, 송아지로 취급하면서 그래서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제멋대로 다룬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런 이스라엘을 너가 나의 송아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멍해를 쓰시고 송아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베다웬의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한 짓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인 행세한 겁니다. 분명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인 행세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도 했는데 하나님의 주인 행세를 한 거예요. 그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 버렸나요? 아수르로 팔아넘겼습니다. 계속해서 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누리고자 했던 이스라엘이 이 부귀영화를 계속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팔아넘긴 겁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 누가 왕입니까? 누가 누구를 멋대로 다루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놓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린다고 말하면서 그 복을 주신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서 논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높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가 나의 송아지다 하시면서 멍해를 지우십니다. 내가 너를 길들인 주인이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애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타작하기를 사랑하게 길들이셨어요. 곡식을 주었고 그 풍요를 누리게 하신 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그 하나님을 잊고 그 풍요에 빠져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버렸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 신들이 다룰 수 있는 것처럼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너가 나의 송아지다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멋대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단단히 착각했다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자유롭게 먹이를 주기도 아니면 멍해를 메워서 일하기도 하는 너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나를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시는 겁니다. 명령하는 자와 명령받는 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다스리는 왕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 없이 아님, 하나님을 유사하게 섬기면서 자기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을까요? 그들의 인생의 이유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들에게 어, 부여하신 사명이 있죠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과연 그러한 나라가 되었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그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성격을 드러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명을 행하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완강한 암소거든요. 우리가 사명을 행하려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사명을 행할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명을 주시기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어떠한 상태가 되었는지를 항상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원래 종되었던 곳에서 구출된 사람들입니다. 바로를 섬기던 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로온 겁니다. 종살이에서 자유의 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바로가 주었던, 바로가 그 일반 법칙에 따라서 주었던 음식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날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을 베푸시고 그 이후에 사명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아, 이들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합니다. 라고 해서 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서, 구, 어디에서 어디로 구원하셨느냐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완강한 암소입니다. 도무지 주인의 말을 따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의 성, 나라의 성격, 메시아를 바라보게 했다는 것을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3장에서 이 3장 5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호세아서 3장 5절인데요.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왕 다윗을 구하고라고 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여호와와 그왕 다윗을 구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였고. 그들의 생애 목표였습니다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그 나라를 어, 유지하는 것 그것이 그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나라로 어, 있는 것 그것이 그들의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이다윗계보로 오실 왕이 오시기까지 율법을 지켜 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호세아 10장 어, 어떤 말로 끝납니까 이스라엘 왕이 모조리 죽어 없어졌다는 말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개혁주의 신자라서 당연히 어떤 법칙 때문에 어,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않을 수 없는 간절함 때문에 가야만 합니다. 그분이 아니면 답이 없다 하는 절망 때문에 가야 합니다. 그분만이 곧 답이시다라는 소망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는지. 호세아서 10장 3절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말로 다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범죄할 겁니다. 다시 멸망받을 겁니다. 순환입니다. 어마어마한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으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한 말인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다윗의 왕좌를 받겠고 영원히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다. 하는 음성과 함께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졌습니다 호세아서 3장 5절에서 그왕 다윗을 구하겠다 했는데 바로 그 왕이 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가브리엘 선사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씨가 말라버렸다는 절망을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의의를 비처럼 내리시겠다고 하신 그 소망을 실현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황제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의의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참 이스라엘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라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 또 다른 고해사, 그리스도의 영, 성신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신 하나님과 동거합니다. 아니 거룩하신 성신께서 우리와 함께 동거해 주십니다. 거룩하신 그분께서 우리와 동거해 주셔서 우리는 그분처럼 거룩하다 여겨집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신에 충만한 라는 의미고 성신이 주장하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베델입니까? 벳아웬입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까? 죄악의 집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교회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다 교회이고 이 각자가 모여서 이한 덩어리가 된이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이 교회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십니까 이 교회 위에 누가 왕으로 계십니까 정말 성신께서 지배하시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사실상 내가 나 스스로의 삶을 경영하고 있는 왕이 아닙니까? 우리를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자랑스레 나의 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나의 교회다 라고 부르실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의를 비처럼 내리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약속으로 주어진 약속으로만 주어졌던 것을 우리는 그 실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신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을 언제쯤 지켜줄까 노심초사 바라면서 의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며 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속을 받은 자로서 더욱 즐겁고 힘 있고 담대하게 지치는 것 없이 의의를 심고 긍휼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제는 형제들과 함께 먹고 배부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그 시간 동안 너희 먹지 말고 일하랬 했는데 그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먹고 배부를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마침내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신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그런 거짓 열매가 아니라 먹으면 배부를 수 있는 열매를 먹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랑스레 나의 교회다 나의 몸이다 나의 집이다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모든 교회에 이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과 함께 즐기며 유익을 주기 위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이또 다른 재단들 혹은 또 다른 주상들을 많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데이 열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을 풍성하게 하고 다른 교회들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이 열매를 힘껏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퍼다 주고 나면 나는 뭐 먹고 살지? 나는 뭐 먹고 살아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열매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가지만 앙상하게 남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이 열매는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배고픈 것이 아니라 배부릅니다. 우리의 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우리를 위한 왕으로서 우리가 경외할 그 왕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의 줄이고 목마른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아멘. 다음 께 기도